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인데 이제 짧은 브이로그들을 올릴 예정인데 오늘은 무슨 브이로그냐 바로 제가 예술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실용음악과 다니시는 분들이 밴드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뮤직비디오를 간단하게 찍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촬영을 담당했는데 뭐 그냥 그런 그냥 그런 브이로그입니다 <웃음> 말투 진짜 개X같은데 <웃음> 아무튼 어 이제 영둥이가 일상에서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저 침대 위에 있는 휴지는 일부러 올려둔 겁니다. 웃길라고. 요호. 진짜 촬영 같은데. 진짜 촬영이지. 오늘 저녁 촬영이라서 조명을 세팅해야 되는데 어나 너무 일찍 와 버렸네요. 빛이 없을 때 조명으로 꾸밀라 그랬는데. 너무 밝습니다 나 브이로그 찍고 있었지 촬영 시작 전에 보컬 분께서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안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시는 거 아니야 여기 없어 안 드시고 안 계시네 안 계시고 안 드시고 안 드레김이네 다시 드럼 치는 영준이 이게 새 새끼 새들이 있어요. 우와, 우와. 오리 울지마. 엄마 어디 갔니? 왕 여기 한번만 봐줘라. 자. 엄마 탔나봐 오리. 어? 어. 어. 어. <웃음> 엄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오, 그래. 그래. 차단 엄마 찾나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도망가자. 엄마 차단 엄마, 차단. 엄마, 와야 돼, 엄마 와야 돼 엄마 와야 돼. 미안해. 제대 눈도 못 닫나 봐요 아직. 먹쳐가도 아들 지금 도착한지. 3시간만에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고 제가 이겼어요 조명 세팅 완료 색깔이 계속 바뀌는 조명입니다 오늘 뭘로 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촬영으로 아 별로 안 궁금하고요? 어 영둥이 엉덩이 아 일하는 모습 찍어야겠다 이거 추타 맞춰놓은 거야? 아까 놀면서 맞춰놨는데 지금도 아까 언니 안경밖에 있는 사람? 바퀴 는이거다한 말씀 주세요 이번 촬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아네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웃음> 여기서는 지금 사과 장비를 세팅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와 진짜 좋은 것다저 갑시다. 어디 가요? 여기서 그러면 <웃음> 풀샷하고? 그럼 집 가라. 우와, 야, 이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저거더어와 <웃음> 이거, 이거. 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진짜 <웃음> 아이라 뭐야? <웃음> 카메라, <웃음> 카메라, 롤. 따고, 아 빠방가서도 이렇게 한번 따고, 음. 이 논인으로 한열번 따고 음, 로그내은 따로... <목소리도> 음, 어, 되나? 어, <웃음> 아 영둥이, 영둥이 선배님. 어, 어, 난 힘들다 이게. <놀린이> 이것도 해보네. 꼭 써주세요 오빠. 나 맨날 생얼로밖에 안 나와. 그럼 아. 이 <웃음> 방금까지 우비를 쓰고 있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웃음> 태양의 후에 <오해> 북한군 당사 <웃음> 와우 너무 잘생겼어요. <웃음> <못을> <웃음> <웃음> 북한도 그렇. 지는 별들을 보아 내 얼굴에는 이미 웃은꽃이 피었고 영원히 올것 같지 않던 작은 새벽에. <않아> 시코시퍼요. 씻면싶어요 kind of 씻고 싶어요 A, A, A, A 씻고 싶다고요? 씻고 싶고 퍼시퍼시퍼시퍼시퍼시퍼 공중에 나시퍼시퍼시퍼시퍼시사회퍼어퍼시퍼시퍼시퍼시퍼시퍼시퍼시퍼시퍼